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 등으로 인한 공급망 우려로 증시 하락을 압박받았는데요 중국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생산과 판매 큰 축을 담당하는 곳이 중국이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주가 하락 및 생산량 차질로 인한 손해가 막대한 상황이네요 아마존만 블랙프라이데이 사상 최대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장중 73달러 대까지 떨어졌으나 500플러스의 감상기대로 상승했습니다 증시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인데요 증시뿐만 아니라 유가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산타를레의 기대감에 보통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올해도 그 모습을 볼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와 그리고 지표 결과에 따른 fmc 회의 결과가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각 기관마다 증시 전망이 엇갈리는 만큼 연말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